오늘은 성경 속 기근의 역사 일곱 번째 시리즈 엘리아 시대의 기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기상 17장은 엘리아 선지자가 여우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 그러니까 엄청난 기근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것임을 예언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한기서에는 이 기근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되었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이 기근이 무려 3년 반이나 계속되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바로 아하방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의 시대로 접어들자 이웃 국가처럼 자신들도 왕을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끝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왕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고요. 머지않아 다윗이 사울 왕에 이어서 왕위에 올랐고 솔로몬 이후에 여러 왕들이 교체되는 열왕기 시대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고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방은 이 북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으로 오무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때 성경의 그열왕기에서 출연하는 북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마치 창세기에 등장한 니무룩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아합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압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전의 여러 왕들의 악행을 다 합쳐도 아압왕과는 비길 수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31절에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에빠의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호 노하게 노하시게 하였더라. 보통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길로 행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통치했던 아하방은 이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오히려 가볍게 여겨질 정도로 악행이 아주 심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방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고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엣바알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바알과 함께,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뜻으로 이세벨의 아버지인 에빨은 바알의 제사장이었다가 그를 섬기던, 그가 섬기던 시도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의 벨도 바알을 의미하는 단어로 아마도 이세벨 역시 아버지인 에빨과 마찬가지로 바알의 여사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이 두, 이두 사람의 커플보다 더 최악의 커플을 찾을까, 찾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성경은 아하방의 악행이 아내 이세벨로 인해서 우상숭배와 숭동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하방과 바하신을 섬기는 여인들과의 그 정치적 혼인은 큰 재앙을 가져오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아흡은 마치 솔로몬처럼 국제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의 그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바알 신전을 만들었고 바알을 위해 재단을 쌓았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 땅 전체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땅으로 바꾸어 놓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죄를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즐기고 전파하는 일에 아합이 앞장서는 일이었습니다. 또 34절에는 아방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아베의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베델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아들들을 잃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오 문에 세울 때 막내 그러니까 계자를 잃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 사람 히엘은. 그 아마도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총책임자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히엘은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여호수아의 맹세대로 자신의 두 아들들 첫째와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아하반까지 약 5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나는데요 여리고성은 동그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이런 지리적 요충지의 관문을 폐허가 된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500년 정도 두었다는 것은 여로보암 시대부터 아합의 아버지 오무리 왕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시대에 이 열의 고성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아합왕만 우상숭배하면서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당시 북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금송아지 혼합 신앙으로 바알 신과 여호와 신앙을 혼합해서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불순종의 길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이어진 11기 17장 1절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에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경고한, 경고한 것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근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라는 문장에서 이슬도 있지 아니하라는 구절을 통해서 앞으로 가뭄이 아주 극심할 것이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수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가뭄의 기간이 몇 년이 될수 될지는 알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말이 없으면 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도 이 구절을 읽을 때내 말이 없으면에서 내 말이 누구의 말을 뜻하는 것인지 잠깐 헷갈렸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엘리야 자신의 말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 이 문구를 대조해 봐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는데요. 내 말이 없으면이란 뒤집어 말하면 아하방이 당신과 내가 다시 얼굴을 대면하고 만날 날이 오면 그때는 비가 올 것이다 라는 의미로 다시 말하면 엘리야 자신이 아하방에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근거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유에 대한 말씀의 증거가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심한 기근을 겪게 하는 것은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일계명과 더불어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도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아하부왕은 아내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 신을 섬기면서 아세라상을 만들어 절하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전국의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심한 기근을 겪게 되었는데요 아하방이 섬겼던 바알은 태양신이자 폭풍우를 주관하는 남신으로 농업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알의 어머니 신이 바로 아세라인데요 사실 엘리아가 선포한 말은 당시 아하방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던 바알을 정면으로 공격했던 것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절대적인데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 관계를 가질 때 비가 온다고 믿고 있었고 비를 내리기 위해서 이 신들이 관계를 가지도록 흥분시키려면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믿고 행했던 것이 이들의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엘리아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선포함으로써 바알 신앙을 공격했던 것이었고요. 바알 종교의 핵심을 공격했기 때문에 아합의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아의 말대로 기근이 계속된다면 비를 내리는 신이자 풍요의 신으로 불리는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이 되고요. 바알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아합의 통치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없이는 앞으로 몇해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방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선포하게 함으로써 아하방과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는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참된 신인지 또 진정한 생명과 생육, 번영과 충만과 축복이 누구로부터 임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서 이런 엄청난 선포를 한 선포를 아합방의그 면전에서 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정말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앞 그리시대가에 숨으라.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참에 아합을 박살내게 해주셔야 될 텐데 오히려 숨으라니. 여기서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안 숨으면 아하방에게 잡혀서 죽을 테니까요. 네, 물론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더 깊게 생각해 보면 꼭 숨지 않으면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가지 재앙을 절대 군주였던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엘리아를 분명히 아하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숨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압을 피하기 위함의 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함으로써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또 아압왕과 백성들에게 진정하 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기 원하시며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립인데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신 후에 그리시네가로 보내셨는데 여기에서 글이라는 이 히브리어 캐리트는 자르다 베어내다 라는 뜻을 가진 카라트에서 파생한 단어로서 실제 그리시네가는 우리나라의 그시냇 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좀 특별한 지형 와디라고 하는 깊은 협곡이라고 합니다. 이 와디는 평소에는 물이 없지만 비가 한번 내리면 강물처럼 굵은 물줄기를 만드는 곳으로 아주 깊은 협곡이기 때문에 사람이 작정하고 숨으면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찾기가 어려운 곳인데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순종함을 배우고 디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지,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고립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도 사람을 죽인 후에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간 외롭게 살았죠. 또 다윗 역시 아무 죄도 없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젊은 날을 광야에서 숨어 살았고 이 육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진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인적이 전혀 없는 그리스 낙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신의 물을 마셨으나 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은밀한 장소 그 요단강 앞 그리시네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보내셔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로기로 먹이셨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떠한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보냈던 이 그리시네가에서의 그 고립 어쩌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이 고립의 시간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풍요를 만끽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는 마지막 환란을 지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고립의 시간에 하나님을 좀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은밀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마지막 환란기를 통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기근이 더욱더 심해져서 그리시네가조차 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밭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르밭이란 히브리어로 차르파트, 차르프에서 유래된 단어로 시험하다, 단련하다, 청결하다, 완전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시돈은 바하신의 본거지였고 사르밭에서 만난 사람은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을 겨우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고 초라한 과부였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아는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요. 처음 우리가 17장 1절을 읽었을 때 성경은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 사르박 과부와 함께 있으면서 디셋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말이 없이는 절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엄청난 선포를 했던 엘리야가 만약 그리시넥과 시돈의 이 사르바 과부의 집에서 숨겨진 삶을 살지 않았다면 분노한 아하방과 이사벨에게 받는 고통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보호시, 보호하심으로 목숨을 건진다 해도 사람들 속에서 이름이 높아짐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숨겨진 시간들을 통해서 엘리아는 자신을 낮추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공급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었고요. 사람의 눈을 통해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아무도 없는 너무나 외로운 그리시네까 같고 또 아무 힘도 없는 초라한 사르바 가부의 집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죠. 사람들에게 각광받기보다는 오히려 혼자만 교회 다니냐고 다른 사람들도 교회 다녀도 그렇게 안하는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행동하냐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것이 지금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결단하고 행동한 사람들이 받는 그 비난이 앞으로 더욱더 가중될 것이고 이미 진승의 시대가 시작된 이 마지막 때에는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 나를 잘 알고 또 마음을 나누었다고 생각한 내 이웃이 같은 교인이 또 자식이 부모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 신의 가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단조로운 삶을 사는 일상이 내가 인생 헛산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시간만 괜히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들게 하고 산다는 것이 하나도 재미없다고 느껴지게 할수 있지만 사실 실상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시간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양육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는 정금같이 단련받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방 여인으로부터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게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은 아하방 앞에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 800...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명의 그 갈매살 대결이 18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2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 때 기근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하신 일이 모두 담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 바알과 여호와를 혼합하고 더 나아가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의 외침에 대답할 수 있는 백성은 한 명도 없었는데요. 물론 바알 신을 섬기는 아하반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이 운집해 있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어 단호하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참된 신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었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어진 엘리아와 바알 선지자들의 갈매살 대결은 몇 번을 읽어도 사실 가슴이 띠는 아주 통쾌함을 주는 성경의 한 장면인데요. 1 1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 그리고 36절에서 40절 사실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모두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6절부터 먼저 2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이르되 바리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일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가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어서 계속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힌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답대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36절의 마지막 구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는 구절 속에 이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계획하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실행하신이도 하나님이시라는 비밀입니다. 3년의 극심한 기근과 가뭄 속에서 아하방으로 하여금 엘리야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늘에 불을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듯이 하나님을 떠나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21절에서 누가 참신이냐는 엘리야의 무릎에 단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건을 체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큰 소리로 영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놓긴 후에 이제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까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하방은 두 눈으로 보아도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고 드디어 고대하던 비까지 내리자 놀람과 기적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합이 비를 뚫고 급하게 이 놀라운 일을 알리기 위해서 이세벨에게 달려가죠. 이때 아합이 이 아합의 그마찰을 앞서 달려간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 이제 게임 끝났어. 아합왕이 돌이켜서 바알 신전을 모두 부술 것이고 이제 너 이세벨도 죽었어.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극적인 승리와 환희가 하루를 넘쳐넘기기도 전에 엘리아에게 큰 시련으로 닥쳐옵니다. 엘리아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세상의 상, 백성의 환대, 이사벨의 항복이 아니라 엘리아를 죽이기 위한 이세벨의 지명수배, 증오, 절망, 환란이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벌을 달게 받겠다는 이세벨의 기가 꺾이지 않는 모습에 엘리아는 낙심하고 남유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엘리아에게 낙심과 절망을 일으켰고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 죽기를 엘리아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18장 갈멜산에서의그 너무나 당당하고 대단했던 엘리아가 지금 보시는 19장에서는 갑자기 좌절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엘리아가 이런 상황에 놓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엘리아는 지금 육체적으로 탈진해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엘리아는 아하반과 바할 선지자들 그리고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면서 육체적으로 무척 지쳤을 뿐만 아니고요. 정신적으로도 필요했고 계속되는 긴장으로 지쳐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시에 우상숭배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아압은 변하지 않았고 이세벨은 더욱더 악해져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에 큰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엘리아는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전까지의 엘리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7장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처음 엘리아가 아하방에게 수년간의 기근을 선포할 때나 또그리시나가로 숨을 때, 사르바 가부에게 갈 때, 그리고 아하방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엘리아는 이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엘리아는 이런 형편을 봤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형편과 상황을 본 엘리아는 이때만큼은 일단 살고 봐야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망을 갔는데요. 갈멜산에서 이스루엘까지 약 30마일 그러니까 48km를 아압의 마차보다도 더 빠르게 달린 후에 미처 쉴 새도 없이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아는 북서쪽 끝에 위치한 북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골짜기부터 바로 남쪽 유다의 끝에 있는 부엘 세바까지약 140km의 길을 도망쳐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부엘 세바에서조차 불안하다고 생각했는지 그의 사환을 부엘 세바를 떼어놓고 광야로 숨어버렸습니다. 이런 육체적 강행은 결국 탈진을 가져왔고요. 육체의 번아웃은 영적인 탈진까지도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둘째로 엘리아가 이렇게 도망가고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은 반드시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거짓말을 사실로 믿었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정체를 말씀하시면서 그가 진리가 없는 자여 거짓말장이요 진리, 거짓의 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참이고 진리이시죠. 사단은 처음 에덴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거짓으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결국 이 죄의 결과로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사탄의 인간 통제수단은 사망으로 그 죽음으로 항상 인간들을 위협하고 있고요. 영원히 망할 것이라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까지 자신들이 자신이 심판받게 될그 영원한 불모 심판 아래 끌고 가려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표인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이사벨의 거짓에 미혹됨으로써 살기 위해 도망갔지만 광야에서의 하루 만에 자신의 목숨을 아사가 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선택을 한 결과 오히려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거짓을 믿으면 절망에 빠지고 인간적인 눈과 생각으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믿은 결과는 결국 온전한 삶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성도는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사망과 거짓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르는데요. 메시아의 나라가 오고 메시아가 통치하며 그곳에서 부활해서 함께 살아갈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것이죠. 게시록 13장 환란의 때 성도들이 받는 환란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때는 두 짐승이 출현함으로써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는 권세를 가진 때입니다. 이때 17절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결국 진승에게 경배하고 또 진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죽을까봐 육신의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박국과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동일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먹고 사는 문제는 모두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실제 엘리아가 인적 없이 구립된 그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먹이셨고 또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시냇 물조차 마르자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르밭 여인을 만나 하나님께서 직접 먹을 것을 공급받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죠. 먹을 양식이 없으면 죽게 된다고 사람들, 사단은 사람들을 속이고 통제합니다. 이제 짐승의 우상이 정체를 드러나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기까지 할 것입니다. 게시록 20장에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사탄이 천년간 결박을 당하는 것을 그리고 4절부터는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될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생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천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운 왕국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예수님과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다스릴 자 중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결국 사고 팔수 없어 먹을 수 없어 굶주려 죽게 될 것이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끌려가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지금 게시록 20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살았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처럼 다스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보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짐승이 일어나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를 모을 때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분명하게 핍박할 것입니다. 그때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짐승을 따른다면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면 또 표를 받아야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결국 표를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목숨은 보존될 것입니다. 사단의 하수인들이 짐승의 군대를 회유하고 겁박하며 살려면 반드시 자신들의 시스템에 들어올 것을 회유하고 강요할 텐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땅에서의 생명을 보존하는 반면에 소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생명의 보존을 포기하고 생명을 잃을 각오로 혹독한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순간이 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두 사람의 입장은 메시아의 날이 되면 완전히 반전됩니다.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의 서, 하나님을 선택한 이들은 살아남은 자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될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이고요. 짐승을 섬겨서 생명을 보존한 이들은 하나같이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는 자는 목숨을 잃고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의 삶에 소망을 둔 자들은 결국 죽을 것이고 믿음으로 죽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살 것이라는 것인데요 의인, 그러니까 성도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임해서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구원을 받으며 메시아가 통치함을 믿는 진정한 성도들은 그 소망을 새로운 부활체로 영원히 살아갈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 본양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기근이나 이 땅에서의 핍박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빠르게 메시아의 날, 심판의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미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해서 일어나는 전쟁이 시작됐고 조작된 기후와 재난, 전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은 엄청 심각한, 심각한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기근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대로 말씀의 기근도 이미 심각하지 않다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기근의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베푸신 것처럼 특별한 방식으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실 것이고요 설사 그 공급함이 끊어져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이 땅에서의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사단의 거짓말처럼 진정으로 죽는 것이 아니오. 부활에 영광된 삶이 있음을 믿고 메시아의 통치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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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